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그 솔에서 이거 생선 사온거 짜글이할거예요짜글이 근데 이게 몇가지냐 그럼 여섯가지예요 내가 잘 보여드릴까? 내가 냄비 넣을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여드릴게 이건 항석어요 항석어 이건 뭔지야 아, 이건 밴댕이 밴댕이 이거는 빈지럭 밴댕이하고 빈지럭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밴댕이는 이렇게 짧고 빈지럭하고 꼬리가 이렇게 길쭉해 이거, 이거 젓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우리 시골에서 옛날 이거 젓다 먹어갖고, 여름에 이거 빈지없지 엄청 먹었는데,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. 그리고 이거 전어. 전어. 또,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, 음, 이거는 망둥이. <웃음> 망둥이. 이거. 새우. 어? 그래가지고 이게 잡탕 한 여섯 가지 돼요. 잡탕으로 찌개 끓일 거예요. 물좀 붓고, 꼬치다 감자, 감자를 좀 통통하게 썰어갖고, 이거 너무 마, 많을 것 같아. 조금만 넣어야지. 이거 물이 이렇게요, 끓을 때, 이거 생선을 넣어야지 생선살이 덜 풀어지고, 더 텐텐해요. 예, 안 풀어지. 생물이라서 숙하면 그냥 다 풀어지잖아. 밴댕이, 아 이거, 이게 이게 항새거 이거 밴댕이. 이거 빈지럭 꼬리긴가 빈지럭. 이 밴댕이. 머리는 머리는 똑같아. 밴댕이나 빈지럭이나 똑같은 머리는. 이거 밴댕이요. 똑같지? 음. 이건 전어. 전어. 망둥어. 내배 땄어. 이게 나머지는 이제 다 항새거야. 물좀더부숴야 되는데 국물이 너무 없나? 짜글이. 조금 더 부서져야 되겠어 국물이 너무 채어이 정도로 자글자글하게 청양고추 매콤하게 하려면 더 고추도 많이 넣어도 돼요. 파도 어석썰기 이렇게 썰고 양파 이렇게만 넣을짠 끓고 있어요 생선이 이렇 양파, 고추, 파, 마늘, 비린내 안 나게 생강도 좀 넣어주고 싱거우니까 국간장 좀 넣고 고춧가루 다된것 같은데 양념은 다 이게 익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종을 좀 이렇게 넣어줘야 돼 불을 끄고 이렇게 잡탕찌개가 완성했습니다 여러가지요 한가지 한것보다 여러가지 들어가서 지진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 젓갈도 잡탕젓이 훨씬 맛있잖아요 똑같으로 여러가지에서 맛있는 맛이 각자 틀리니까 이렇게 맛있게 끓였습니다 오도 감사합니다